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오게 되었고 그렇다면 그 성경을 어떤 관점, 어떤 방법론으로 읽어야 할지 좀 폭넓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 살펴보는 성경 이야기 오늘 세 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온 과정을 큰 그림만 중요한 장면들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습을 좀 해보죠. 우리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를 논하기 전에 먼저 성경이 기록되던 과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영감의 폭은 매우 넓었고 그 영감이 역사하는 방식 역시 매우 역동적이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앞에 두 번의 만남을 통해 살펴보았죠. 그래서 기록이 되고 편집이 되는 이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문헌들이 문서들이 완성이 되어 갔고 또 여러 책들이 그 가운데서 정경으로 확립되어 온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기록이 되고 편집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구전의 역할이 중요했다. 기억해서 입으로 전달하는 말로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했다는 것과 또 문자로 기록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 어,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사람이 보고 직접 문헌을 필사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이 필사를 하는 사람들마저도 기계적으로 베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본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이 문서가 본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문서를 이제 막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이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필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우 신비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 유한계시록의 666도요 필사하는 분들이 어이 666의 의미는 이것인데 이 글을 앞으로 읽게 될 사람들 이 지역에서는 666이라는 숫자가 그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데 하면 666이 아닌 다른 숫자로 필사를 한 그런 사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성경이 기록되고 편집이 되었다. 그리고 저자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아주 죄의식 없이 문제의식 없이 편안하게 빌려다가 문헌에 어,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관습이 고대시대일수록 강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책들 가운데 경전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책들이 수집되고 여러 관점에 따라서 분류가 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66권의 책이 정경화 과정을 지났다. 그래서 정경이 완성되었다 까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어, 정경이 만들어지는 조건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어, 저자가 누구냐. 저술연대가 정말 저자의 권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시대인가. 어떤 것이 앞서 기록되어 있는가. 또 특히 저자 문제에 있어서 신약성경은 사도성.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본인이나 이 저자가 사도 혹은 사도에게서 직접 그 증언을 녹취할 수 있었던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그 기록된 메시지의 내용이 현지에 적합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지역과 문화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또각 책이 다른 책을 얼마나 인용하면서 그권위를 인정해 주는지 또 정경으로 묶인 책들이 얼마나 일관적으로 맥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무엇보다도 그 문서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 이런 조건들을 근거로 해서 정경화 작업이 진행이 되었다 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강의 마지막에 강조했던 부분은 자 아다나시우스가 4세기 후반에 목회서신에 이것이 정경이다 하고 목록을 만들었죠. 그 이후에 시포와 카르타고에서 교회 회의들이, 회의들이 열립니다. 그 회의들은 그대로 아다나시우스의 목록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제가 ff 브루스라고 하는 영국의 성서학자를 인용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정경은 치열한 무슨 토론과 회의와 검열 과정을 거쳤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결정된다고 하는 건 정통성을 잃어가는 과정만은 아닙니다 예수의 시대부터 30년 60년이 지난 다음에 복음서가 완성된 것이 정말 예수의 증언을 그대로 반응하는, 반영하느냐라고도 모를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의 과정과 검증의 과정을 통과하고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다라고 확증된 문건들이 정경화 작업에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버젓이 증인들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이 살아있는데 거짓 증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서 또 특히 신약의 성경들이 기록되고 편집되고 3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정경화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그 시간의 간격이 정경의 정통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통성을 강화시켜준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회의들의 결과 정경의 목록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에 뭔가 새로운 것을 이런 회의들이 부과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이런 책들이 정경이다 하고 그런 게 없었는데 툭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공동체들이 일반적으로 합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또 교회의 치열한 검증을 통과해서 이미 4세기 후반쯤 되면 교회들이 이런 책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약속의 일을 얻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다나시우스의 목회서신이나 이런 회의들은 그런 일반적인 관행을 성문화했다 공식화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경의 확정과정에 대한 적절한 증언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 선교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교회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에 이 성경 이야기를 어, 나누고 있습니다 어, 지난 두주 동안에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었고 편집되었고 정경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걸 어, 교회와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어, 선교 전문가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필요합니다 선교 사역 헌신하시려고 하는 특히 선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이 기독교 정경과 다른 종교의 경전이 다르다는 부분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무슬림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참 이런 기독교 정경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꾸란이에요 이슬람의 경전입니다 이슬람의 경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 무하마드가 23년간 알라에게서 받은 신에게서 받은 게시들을 기록한 거예요. 자 여기 책한 권입니다. 기독교 경전과 전혀 달라요. 우리는 수많은 문헌 중에 66권의 정경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슬람은 처음부터 한 권의 경전만 갖고 있는 겁니다. 같지 않아요. 우리의 성경과 꾸라는 태생이 다릅니다. 구조도 다르고요. 역사성도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가 꾸란에 한글 번역본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글 번역본이 꾸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이슬람은 번역을 인정하지 를 않아요.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래의 언어를 번역하는 순간 의미가 혼란스러워지고 퇴색할 수 있기 때문에 번역되지 않은 원문만 꾸란으로 인정을 하고요 번역된 꾸란들은 참고 문헌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번역이 반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오늘 성경 번역의 역사를 살펴보겠지만 어떤 단어를 다른 외국어로 특히 시대가 변화하면서 번역하는 것은 사실은 정답이 없는 매우 난해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슬람은 아예 꾸란의 번역을 인정하지 않고 번역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꾸란 원본과 원문과 같은 권위로 번역본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는 것 여러분 하나의 상식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번역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오늘 나눔을 위해 참고하는 책은 레리 스톤이라는 분이 쓴 성경 번역의 역사라는 책의 근거에서 제가 오늘 어,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강의 가운데 잘못된 내용이나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다음에 강의를 할 때는 제가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자, 성경 번역의 역사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매우 의미 있는 번역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70인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 알파벳 영어 알파벳 LXX 처럼 보이는 건 사실 50, 10, 10이라는 70이라는 숫자다 말씀드렸죠. 팔레스타인 바깥에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히브리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히브리 구약성경이 번역이 된그 문서 그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고 저 70인역은 이후에 구약성경의 매우 중요한 본문으로서 성경 번역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을 합니다. 이 시대에 어찌 그리스어로만 성경이 번역 되었을까요. 사실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 사본인데요. 페시타라고 부릅니다. 쉬운 번역판이란 뜻이라고 해요. 페시파, 페시타라는 말 자체가 대략 460년대에 히브리어 성경을 시리아어로 번역한 시리아어입 번역한 그런 사본입니다. 이사 s y 창세기 2 9장2 5절에서 30장 2절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읽을 능력이 없죠. 이렇게 이 당시에 시리아어, r i 어 s y r 각 지역의 언어로 성경이 적어도 일부나마 이렇게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i a s y r i 역 Syria, s y r 번역이 이루어지는데 그 번역은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분이 영어로는 제롬이라고 래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까지 성경 전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멀게이트 영어로 원래 라틴어로는 불가타라고 불러요. 백성의 언어 혹은 대중적인 판본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번역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로마 가톨릭이 자신들의 신학과 실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트렌트공의회 우리 교회 역사를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배우셨는데요 그 트렌트 공의회를 할때 1546년인데 이때도 진정한 라틴어 성경의 텍스트로 이 불가타를 인준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지난 다음에도 서방 기독교라고 우리가 부르는 특히 어 그냥 우리의 개념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이 불가타는 매우 중요한 가장 권위가 있는 성경 번역으로 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히에로니무스의 불과타는 서방 기독교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어, 동방 기독교라고 부르는 기독교는 그리스어를 주로 사용하는 기독교고요. 서방 기독교라고 부르는 기독교는 라틴어를 주로 사용하는 기독교 영역이었는데 그러니까 동방 기독교는 지금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라고 부르는 정교회들이 동방교회고요.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으로 오다가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회 성공회로 이렇게 분열을 하죠. 이 서방 기독교회에 있어서 이후 천년 이상 권위를 가진 가장 권위있는 성경 번역 라틴어 성경 번역의 텍스트로 이 불가타 성경이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어, 번역본 가운데 사본 하나인데 뭐 그때 제롬이 직접 번역한 사본은 없고요 구하, 구해본 것이 어, 필사본인데 8세기 초에 영국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33cm, 48.8cm의 2060페이지짜리 코텍스 아미아티누스라고 하는 사본 여러분 사진으로 보십니다 창세기 첫 부분이라 그래요 물론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 성경 번역의 장면 가운데 울필라 혹은 울필라스라고 하는 분이 350년에 고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 고트어는 동게르만 어군에 속하는 언어인데 오늘날에는 사멸한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울필라의 고트어 번역이 의미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 이후에 이 게르만 그 문학권의 의미있는 번역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게르만 문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에도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는 민족들 어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울필라 혹은 울필라스라고 부르는 사람은 최초의 게르만 문자 언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게르만어의 알파벳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오늘 이 살펴보는 성경 번역의 역사 그리고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성경 번역의 역사 가운데도 말만 있고 글이 없는데 성경 번역을 위해서 그 언어의 알파벳을 따로 만들어내서 성경을 번역해내는 그런 작업이 이때부터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정죄를 당해요 왜냐하면 교회사 배울 때 아리우스주의는 유사본질론 예수가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보다 다른 존재 비슷하지만 다른 존재 조금은 열등한 존재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아리우스 주의자였고 그 유사본질론을 따랐기 때문에 나중에 정죄를 받습니다. 하지만 울필라, 울필라스는 울필라고트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했는데 최초의 게르만 문자 언어를 발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세 성경으로 넘어오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문맹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세 시대에는 문자 외에 다른 메시지로 성경 이야기가 소통이 많이 됩니다. 그림이 중요하고요. 우리 중세 성당 건축 매우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스테인드글라스 이런 걸 보면 다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그림들 건축물 혹은 연극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사실은 복음이 전달이 되었지 글은 기록해 놔봐야 이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세 성경 필사본들은요 인쇄가 아니고요 필사본이잖아요 손으로 쓴거 화려해요 그림들을 잘 담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 자 크루세이더 성경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몰간 크루세이더스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몰간이라고 하는 분이 1916년에 소유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몰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서 앞에 몰간을 붙여서 몰간 크루세이더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손으로 이걸 그리는 거죠. 이건 원래 어 현존하는 사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우아한 프랑스 고딕 양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0 44년에서 1254년 사이에 프랑스 루이 구세를 위해서 파리에서 만든 그림 성경이에요 근데 글자들이 보이죠 원래 그림 성경으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라틴어 설명도 누가 쓰고 페르시아 왕에게 설명하면서 페르시아어 설명도 붙이고 나중에 히브리어 설명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글자들이 첨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림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림을 봐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글자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시대들을 거쳐온다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어, 윈체스터 성경이라고 잉글랜드에서 만든 가장 위대한 예술품의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어, 창세기의 첫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 교재에 이 사본들을 많이 부록으로 주었어요. 원본 크기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윈체스터 어, 성경의 사본이에요. 저 화면으로 볼 때랑 또 느낌이 좀 다르죠. 이게 실제 크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그림들과 또 글자도 매우 아름답게 장식이 된 이런 높은 수준의 예술작품으로서의 성경이 이 중세시대에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린디스판 복음서라고 부르는 성경인데요 딱 봐도 벌써 그림이 너무 예쁘죠 8세기에 잉글랜드 북부 린드스판 섬에 위치한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원래는 이제 글 쓰는 사람 그림 쓰는 사람이 다 따로 있어서 팀으로 작업을 했다는데 이 판본은 에드프리스라고 하는 한 분이 혼자 필사하고 장식을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페이지가 이게 여러분 그림처럼 보이지만요 안에 글자와 그림들이 너무 아름답게 잘 예술작품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자고요 또 하나가 그 영국 북부의 스코틀랜드 뭐 아일랜드 이쪽에 켈트 기독교 켈틱 기독교라고 부르는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신학석사를 할때 그쪽 기독교의 영성을 좀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쪽이 굉장히 예술적으로 수준이 높은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십자가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런데 이 성경도 지금 켈즈 사본이라고 어 부르는 것인데 이것도 AD 800년경에 스코틀랜드 서해안에, 서해안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만들어진 어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책, 이걸 보면 그냥 그림처럼 보이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 해설을 보니까 확대경으로만 읽을 수 있는 장식을 확대경이 없는 시대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확대경으로만 볼수 있는 세밀한 작품인데 확대경도 없던 시대에 저런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 저 시대에는 저것이 영성이었던 거죠. 경건성이었고 저렇게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내는 것 그것이 중세시대 성경들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어라는 문자가 대두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영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무시당하던 언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의 번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장면 중에 살펴보아야 할 분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 라틴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해냅니다. 그런데 왜 이분의 별명이 종교개혁의 셋 샛별이라고 불리는가 하면 당시에는요 교회가 성경 번역을 억제했습니다 이건 훈련받은 사람들의 언어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훈련받은 사제들의 책인 겁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평신도들이 읽는다는 것 그것은 이 교권의 약화를 의미했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아멘 해야지 어디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이 교권이 강할 때 여러분 이 힘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의 언어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다고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우리 사제들만 읽어도 충분한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였고요 그래서 성경 번역이 정죄를 당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리스라고 하는 교회사가는 위클리프는 신학과 교회생활 면에서 성직자 지배구조 전체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요. 알리스터 맥그리스는 원래 물리학을 하시던 분이 신학까지 하셔서 주직신학이라든지 교회사 이런 영역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는 저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평가가 위클리프의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이 작업이 신학과 교회생활 면에서 성직자 지배구조를 그 전체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사회를 평준화시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민중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사회를 평준화시키기 때문에 교회를 민주화시키기 때문에 그걸 몹시 싫어했던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 교회의 가장 큰 권위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개혁될 때는 성경의 개혁이 이루어 거예요. 성경을 읽는 방식이든 번역이든 성경과 관련된 일이 일어날 때 종교는 개혁이 되는 거예요. 위클리프가 그 선봉에 서는 겁니다. 위클리프가 죽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켄터베리 대주교 아룬데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해요 1408년에 이제부터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권위로 성경의 어느 텍스트든지 영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존 위클리프 시대나 그 후에 만든 그런 책이나 팸플릿이나 책자를 읽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교권을 위협하는 문건들을 번역해서도 안 되고 읽어서도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번역판이 감독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출교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위클리프는 1384년에 사망을 하는데 1408년에 그리죠 1415년에 콘스탄스 공의회에서 그를 이단으로 선포하고 그의 모든 책을 불태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년이나 지난 이후에 교황 마르티노 오세가 이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의 무덤에서 뼈를 파내서 그 뼈를 다시 화형에 처하고 그 죄를 그 강해 버리는 뿌리는 그런 일까지 참 야만적이에요. 자 성경 번역했다고 죽은 다음에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에 끝나지 않아서 죽은 지 한참 지난 사람의 묘를 파내서 그 뼈를 다시 화형에 처하고 그 죄를 버리는 그만큼. 성경 번역과 성경 번역이 야기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단시하고 순교하게 하고 이런 흐름이 꽤 오랜 기간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성경 번역에서 매우 획기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바로 활자 금속 활자의 발명입니다 우리는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술을 발명했다고 알고 있죠 보시는 사진이 구텐베르그 성경이에요 180권 찍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1454년에서 1455년 어간에 인쇄가 되었고요. 두 권으로 인쇄된 라틴어 성경. 28.8cm에 28 40cm. 1282쪽. 그리고 각 페이지가 두 칼럼으로 두 행으로 되어 있는데 어, 아, 두 열로 되어 있는데 42행이었다 그래요. 42행.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칼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은 손으로 만든 거예요 금속 활자로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금속 활자로 찍어낸 성경이지만 모든 성경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이 어떻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최초의 활자로 찍었지만 개별적인 차이도 존재하는 그런 구텐베르그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만들어지고요 향후 50년 동안 그러니까 1450년경에 만들어지니까 서기 1500년이 될 때까지 그 50년 동안에 출판된 책이 그 금속활자 이전에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만든 책보다 더 많았다 그러는 거죠 그 50년 사이에 금속활자는 그렇게 엄청난 임팩트를 문명에, 서양 문명에 주는데 성경 번역과 보급에 있어서는 뭐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주는 것이죠. 이제 활자로 찍어낼 수가 있으니까 손으로 필사하지 않아도 되고 활자로 찍어내면 되고 더군다나 활자로 찍어내면 또 동일한 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너무나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판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마틴 루터 이야기는 지난번 교회사 나눌 때 종교개혁 이야기에 나누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종교개혁 이야기를 찾아서 우리 교회 역사 이야기 가운데 오늘 강의를 아, 오늘 강의가 아니라 종교개혁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는 것도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이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어,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타락에 대해서 개혁을 촉구하다가 1521년에 출교를 당하죠 출교를 당하고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해 있는 동안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문학자가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완성을 해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판본을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민중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은 1522년에 신구약 완역판은 1534년에 출판을 합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은 마틴 루터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로마서의 첫 페이지라고 합니다. 루터는 이 독일어 발전 과정에 매우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가 기독교 시대라고 할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사용한 독일어는 가장 보편적인 독일어가 되고 이후 독일어 문화 예술 사회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가.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물론 독일어 번역들이 존재를 했죠. 최초의 번역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그런데 동시대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읽기 쉬운 문체로 성경을 번역해낸 것이 통일된 독일어를 형성하는 거죠. 성경이 아주 보편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 독일 문학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나중에 킹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힘도 있고 또 많이 보급되기 때문에 성경의 언어가 역사와 문화, 문학 화문 전반전에 걸쳐서 사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언어가 되는 시대가 존재했던 겁니다 자, 이 사건 역시 종교개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개혁될 때는 성경 읽는 방식이 개혁이 돼요 또 성경 번역이 새롭게 돼요 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도중앙교회에 지금 산상수은 말씀 듣고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런 뜻이야 다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종교를 개혁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어? 틀렸어. 본래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건 이런 의도야.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아. 예수의 종교 개혁이죠. 종교가 개혁될 때는 성경 해석의 방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관점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때로 필요하면 새로운 성경의 번역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교회 개혁은 성경 읽는 눈이 새로워질 때 이루어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는요 개인의 삶의 개혁도 한 교회의 개혁도 한국교회의 개혁도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온 방식이 무엇이 문제였는가 무엇이 한계였는가 무엇이 왜곡이었는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새롭게 하는 과정 그 과정만이 성도를 교회를 새롭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은 종교 교육에 매우 강한 충격을 힘을 가하게 되지요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역시 성경이 평민의 손에 들려지도록 압력을 가한 것은 평신도를 교권에서 해방시키라는 암묵적인 요구였다. 제가 어릴 때예요. 청년 때겠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주석 성경을 보지 말라고 그러셨대요. 교인들에게. 그냥 그 목사님이 해석 매우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해석해 주는 것만 들으라고. 평신도가 건방지게 주석 성경 보는 거 아니라고. 성경 번역도 하나만 정해주고 보게 하고. 교권이 성경의 번역과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을 좁힐 때는 사실 교회는 타락하는 흐름이 많았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학문적 성과 중에 하나 또 인쇄술의 성과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것이 콤플루툼 폴리글로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중앙에 말씀드렸죠 소방교회에서 라틴어 불가타 라틴어 번역본이 가장 권위가 있었다 그리고 양옆에 그리스어 헬라어 번역과 히브리어 번역을 배치를 해서 비교하면서 동시에 볼수 있게 밑에는 아라머로 되어 있는 타르금이라는 아까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터져 살면서 히브리어를 모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이 타르굼인데 타르굼이 이 하단에 있고 그 타르굼을 문자적으로 라틴어로 번역한 게저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의 번역을 한 눈에 볼수 있게 1502년에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구텐베르그 인쇄술 발명은 불과 50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이런 높은 수준의 인쇄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학문적인 또 인쇄기술이 발전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첫 페이지라고 합니다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성경에 있어서 또 획기적인 번역본이 나오는데요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분이 1525년에서 6년 어간의 신약성경과 모세오경을 당시대 영어로 아까 존 위클리프는 중세 그러니까 고전 영어였다고 한다면 이제 새롭게 이 시대의 일반적인 언어로 어, 여, 영어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어로 성경이 번역이 돼요. 최초로 인쇄된 영어 신약 성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틴데일 성경이 이후 번역되는 영어 성경들의 매우 중요한 모체가 되고 총매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틴데일 성경 번역했잖아요. 화형당해서 죽습니다. 성경 번역했다고. 화형당해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손에 들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의 언어를 당시 사람들과 후대에 전달, 목숨을 걸고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 틴데일의 시대만 해도요. 사실은 영어가 매우 저급한 언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어가 계속 발전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 이 틴데일은 그 변화에 발맞추어서 성경을 번역했고요. 어, 화형을 당하면서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주님 잉글랜드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왕권이 성경 번역을 금지하고 본인을 화형에 처하죠. 왕의 눈을 열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왕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근데 왕이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죠. 이후에 그 시대의 일상의 언어 일반의 언어 여러분 사실은 성경이 신약성경을 예로 들면, 들면요 우리가 읽기는 당연히 어려운데요 본래 신약성경이 기록된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 민중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헬라어 가운데 그리스어 가운데 그러니까 본래 신약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성경 자기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끊임없이 교권을 쥐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죠 아무튼 이 틴데일 성경 이후에 이제 일반적인 영국의 영어 여러 방언으로 번역되는 성경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요 어 향후 수십 년에 걸쳐서 여러 다양한 번역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의미 있는 번역 하나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이 등장하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 제임스 왕이잖아요 제임스 1세가 번역을 지시합니다 여러분 이당시의 영국 교회 역사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배울 때 나눈 적이 있는데요 로마 가톨릭에서 영국 교회 국교회 성공회가 분리가 되고 로마 교톨릭톨릭까이까이냐아니아더면더적으적칼빈칼의주혁교회와회와 함께 냐 하는 하런 그런 이등이존재했재했잖아요뭐 중도의 길을 걷자는 흐름도 있고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 성경 번역 중에 특정 세력은 특정 번역을 선호하는 겁니다 본인들의 관점이 더 많이 담겨있는 성경 번역을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권위에 더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어 번역이 있었고 또 칼빈의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든 선호하든 성경 번역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제네바 성경이에요 그리고 뭐 주교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이 또 존재하고 있었고요 이 제임스 1세는 왕으로서 새로운 성경 번역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 성경 번역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교회의 권력, 교회의 권위 이런 것과 함께 간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성경 번역을 지시하는데 주교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좋은 번역판들로부터 으뜸가는 번역판 하나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흠정력이라고도 부르는데 한자로 예전에 흠정력 흠정력 이런 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황제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번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음표를 끝에 해둔 이유는 황제가 번역을 지시했다는 기록이, 기록은 있는데 황제가 이 번역을 정말 공식적으로 하나의 번역으로 인정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권은 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영국 왕실이 가지고 있어요 영국 왕실이 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 번역입니다. 아까 마틴 루터의 독일어 번역 성경이 독일 문학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킹 제임스 버전은 이후 영어 문명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영문학의 배경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음악을 만들도록 고무하고 널리 보급되니까요. 가정마다 보급되니까 이킹 제임스 번역의 언어가 영국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회의 언어에 또 기독교적인 언어들 다 지금 영어성격의 번역들 역시 이킹 제임스 번역을 근간으로 한 번역들이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오해가 아마 아닐 겁니다 특히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잖아요 식민지를 확대해 나가면서 영국 사람들이 어느 땅에 가든지 킹 제임스 버전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당연히 당연히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의 킹 제임스 버전은 가장 기본적인 영어 성경 번역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미국의 초기에 여러 번역들이 이루어지는데 요즘에도 좀 언급이 될 만한 그런 번역분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881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매우 유명한 성경 번역만 대략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가 되고요.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노란 글씨로 이렇게 앞글자만 표시를 한건이 약자가 많이 사용됩니다. 혹시 여러분 기독교 책 서적들 특히 성경에 관계된 서적이나 뭐 성경을 인용할 때 이렇게 번역한 분들이 과로 열고 뭐 ASV 이렇게 써놓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이 약자들이에요. 그래서 RV는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한글이 훨씬 어색합니다. 이 한글로 사용하는 법이 거의 없거든요. 영어 번역이라서 누가 번역을 해도 사실은 이런 번역 언어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셔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한글 단어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땐 번역을 위한 번역인 것 같고요. 그냥 어 영어 성경들을 다룰 때는 이 영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보편적이고 훨씬 더 소통이 편합니다. 그리고 약자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rv 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인데 asv 이렇게 약자를 쓰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n 어 세계 표준 NRSV를 제일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도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경을 연구할 때 NRSV 성경을 기본적인 영어 성경 가운데 하나로 놓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번역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ASV가 만들어졌다가 한 60년 지난 다음에 뉴 자가 붙어서 NASV가 만들어지고 RSV가 만들어지고 또한 70년, 60년이죠. 60년 있다가 뉴 n r s v 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영어들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할 때 형식적 등가 뭐 역동적 등가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원어에 충실하는 거예요. 한 단어도 빠뜨리지 않고 본래의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는 번역 흐름이 있고요. 또한 번역은 원어의 단어 단어 하나하나는 솔직히 말하면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이 문장이나 이 단락 전체의 의도를 이 시대 사람들이 읽어내도록 번역하는 것 그것을 역동적 등가라고 하고 단어 하나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본래 원문의 의도 살려내자 하는 것이 형식적 등가인데 이 성경들도 그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가운데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NRSV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많이 사용했고요 또 NRSV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교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조금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교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NIV라는 성경 버전이에요세국제라는 말은 안 써요. 그냥 NIV라고 말 말하고요. 어, 에0 0국에에투데이에서여갖고 TNIV가 나오기도 하고요. 국에국에국에서 n 국에서 n 국에서한국에 썼던 것 같고 많이 봤던 것 같고요. 또킹 제임스 버전의 가장 최근 버전이 1981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여기 s 뉴스 바이블이나 리 s 바이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가운데 역동적 등가, 굉장히 현대어로 바꾼 번역이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메시지 성경이에요. 1 9 9 3년부터한권한권 유진 피터 a 목사님이 안식년을 얻거나 s King James, k 한권 g 원어의 배열 순서라든지 이런 건 거의 무시를 하고요 당시에 북미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번역해낸 성경이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형식적 등가와 역동적 등가 그러니까 원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어, 라틴어의 그 원문을 그대로 유지하는 번역도 의미가 있고요 역동적 등가라고 해서 다 풀어내서 오늘날 사람들이 동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을 해내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다나 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번역의 성경을 참조하면서 본래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고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번역본을 비교하면서요 그래서 이런 번역이 이루어질 때도 여러분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굳이 힘들게 성경 번역 힘들거든요 왜 굳이 힘들게 성경을 번역할까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 우리의 신학을 잘 뒷받침 할 만한 번역이 없네 그러면 번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너무 진보적인 성경밖에 없는데 하면 조금 보수적인 입장의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너무 보수적인 입장의 성경밖에 없네 그럼 조금 더 진보적인 입장의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요 아 원문에는 충실한 것 같은데 동시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면 그런 방식의 아까 말씀드린 역동적 등가의 번역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아니 너무 말을 동시대에 맞게 풀다 보니까 도대체 원어가 가진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 하면 다시 등가적 형식적 등가의 번역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성경 번역도요 굉장히 역동적인 다이나믹을 가지고 시대가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번역하는 거고요 번역하는 사람들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다양한 번역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내는 겁니다. 재미 재미있어요. 힘들지만 재미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책에 보면 이 마지막에 있는 ESV는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RSV를 복음주의적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개정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 NIV보다는 더 문자적이고 RSV보다는 더 보수적이고 ASV보다는 읽기가 쉬운데 킹 제임스 버전의 문학적인 가치도 보존하려고 했다. 성경을 하나 번역할 때는 이런 복잡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요, 이 레리스톤의 책이 2009년의 기록이 됐어요, 이 책이.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 당시의 기록에 보면 성경 책을 한권 이상 번역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2009년에 전 세계의 6,909개의 언어 가운데 2,40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2400개의 번역판들은 제각기 나름의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의 언어로 성경을 보급하려는 노력의 앞장선 대표적인 기관은 성서공예. 이 나라마다 성서공회들이 있거든요. 여러 나라에. 또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 이런 선교회들이 성경번역에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번역해내는 일에 헌신해온 기관들이고요. 이레스톤의 책이 재미있는 건예수영화 프로젝트를 이 성경 번역의 역사로 포함시키더라고요. 저는 아주 설득력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이 이 얼굴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CCC 대학생 선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빌 브라이트 박사가 1950년대에 영화로 복음을 전하자라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왜요 성경 번역은 오래 걸리고요 문자를 못 읽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서 그러면 소리 언어로는 있으니까 영화를 만들고 이걸 여러 언어로 더빙을 해서 그래서 전세계로 보급을 하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두가 알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가 복음을 기본 텍스트로 해서 1979년에 비로소 이 예수라는 영화가 완성이 됩니다 어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캡처한 거예요 무료로 다볼수 있습니다 언어별로요 지저스필름.org에 어, 들어가면 2시간 정도 돼요 이 예수 영화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어제 기록이 1906개의 언어로 이 영화가 완성이 된 거예요 1906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지저스필름.org나 또 지저스필름 프로젝트라고 하는 앱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 영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도 성경 번역 문자적 번역은 아니지만 성경을 저렇게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죠 1906개 언어로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도 성경 번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한 10년쯤 더된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성경번역 성교회에 속한 강명관 심순주 성교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2009년에 아마존 바나와 부족에게 가요. 이 바나와 부족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당시에 100명대 였다고 그래요. 인구가. 그런데 말은 있는데 이 성경번역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말은 있는데 알파벳 글이 없는 거예요. 문자가. 그데이 강명관 성교사님이 국어 교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그냥 자신의 인생을 이 100명밖에 안 되고 언제 사실은 좀 거친 표현이지만 사라질지 모르는 이 바나와 부족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하고 국어 교사직을 내려놓고 이 바나와 부족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 듣고 배워가면서 문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파벳을. 그리고 그 알파벳을 가지고 그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지금은 근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도 종교학과를 나오셨는데, 저 티베 쪽에 한 부족에게 가신 거예요. 그분은 평생 그 부족의 언어로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죽으면 내가 이 땅에 온 부르심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아까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되고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사람들이 순교했던 이야기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누가 칼로 찔러 죽이진 않지만 이렇게 자기의 삶을 위험한 곳에 이 영화 보면요. 여러분 취재진이 이바나오 부족 찾아가는데요. 하룻밤에 모기를 몇백 군데를 불립니다.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의 언어 이런 분들은 사실은요 성경 번역의 과정을 통해서 이반나와 부족이 언제까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요 이분들의 언어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문자를 마치 우리 한국에 한글이 있는 것처럼 이분들의 언어를 문자로 기록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성경으로 그 언어를 보존할수 있는 거죠. 이런 세계 문화유산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일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전세계에 셀수 없이 많이 계시다 하는 것도 우리는 성경이 너무 흔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좀 새겨봐야 할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성서박물관들이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섬겼던 인천의 주한감리교회에 국제성서박물관이라고 하는 아주 수준 높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관람이 가능해요. 여러분 혹시 이 강의 들으시는 분 가운데 어, 토요일을 이용해서 날짜는 조정을 하겠지만 함께 견학을 가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제가 좀 신청을 받아서 일정을 조율하고 여기 국제성서박물관과 의논을 해서 좀 일정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또 교회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면 배운 것들이 이렇게 더 확실하게 기억이 되고 기록이 되고 깨달음이 있는 그런 경험이 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 가운데도 인천주한교회 교인들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한번 거기서 만나 뵐수 있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오늘 한글성서 번역을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도저히 한 시간의 강의로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성서 번역은 한국 선교 초기 역사하고 아울러서 다음 만남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역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한글 번역의 역사를 가지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